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직장인 깜직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토끼타를 쓰고 적을 유혹해서 잡아볼 거예요. 꽉 꽉. 먼저 등 뒤에 숨길 수 있는 우지 한자루와 아이스크림 차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마치고 적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잠시 후 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시작했어요. 자, 에 한번 가볼게두 아! 번째 기회입니다. 지금은 총을 쏘고 있지만 귀여운 토끼타를 보고 나면 총을 쏠 수가 없을 거예요. 역시 제 예상대로 사격을 멈췄습니다. 이거 아닌데? 넌또 쏘면 사람도 아니다. 너는 지금부터 이름이 짐승이야.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기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제 안서네? 이제 안설거지? 간다? 이제 다가가서 저걸 죽이기만 하면 됩니다. 아! 걔는 훌륭하다 불러야 되나? 아까 여기 사람 있었는데 저기 다 저기 다 으... 아이스크림 샤를 방패삼아 적을 유혹하기 시작했어요. 깡총, 깡총, 깡총... 아이, 아이, 아 그만 좀 써. 이거 쉽지 않네. 어, 됐나? 깡총. 너는 이름이 짐승투야. 어, 됐나? 어, 된거 같아. 아총총 총 내려, 총 내려, 총 내려. 그거 아니야? 아이 이때 졸아. 아이 총내총내려 아이 아니 죽여야 되나? 아니야. 좀더 해보자. 깡총. 어? 어? 깡총.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지금 지금. 가자! 가자! 적들이 유혹에 쉽게 넘어오지 않아서. 살기를 준비했어요 네번째 기회입니다 뒤에서 적이 쫓아오고 있어요 적이 다리를 넘어오면 유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여기야 여기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멈췄고 너는 이 귀여운 토끼를 쓸수 있니? 너는 지금부터 이름이 짐승 삼이야. 어? 아? 저기 귀여운 토끼가 있네. 토끼는 죽여야지 마시지? 아, 안 죽었네. 어? 가만보니까 조금 귀여운 것 같네. 엄마! 나 집에서 토끼 키워도 돼? 엄마 깡차. 어, 깡차.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집에서 토끼 깡차. 키워도 돼? 어, 성공했나 깡차. 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가자! <웃음> 아 근데 이거 좀좀 좀 미안한데? 그렇습니다. 귀여운 토끼를 구경하러 온 적을 죽이고 나니까 약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번에는 저 짐승을 잘 길들여서 잘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야 여기 여기 쏘지마 쏘지마 제발 어? 너 아까 갠데?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대기실에서 저랑 장난치던 친구가 있었어요. 옷차림이 그 친구랑 똑같았습니다. 야, 나야, 나 토끼! 아니! 아이, 저 닭대가리. 넌 지금부터 이름이 닭대가리다. 야, 닭대가리! 나라고 기억하라고. 쏘지 마. 쏘지 마. 아이, 닭대가리.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 심각한데? 어? 안선다 안선다 안선다 오 뛴다 뛴다 기억났구나 닭대가리 그렇게 저는 닭대가리를 유혹하는데 성공했고 댄스 배틀을 시작했습니다 잘했다고 칭찬도 한번 해주고 사진도 찍어줬어요 그리고 닭대가리의 뒤를 따라다니기로 했습니다 어 닭똥냄새 음.. 똥꼬카인? 닭대가리가 방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때 권총을 먹었어요 오.. 권총 하나 먹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야너 뭐하고있어 싸우는중이야? 저거 어딨어 어.. 반대편에 있구만 아무나 이겨라 아무나 이겨라 야 싸우는데 노래가 빠지면 또 섭하지 아무나 이겨라 이긴 사람 넷편 아무나 이겨라 이긴 사람 넷편 너는 지금 날쓸 때가 아닌데 나 아무것도 없어 이거봐 아니 너날쓸 때가 아니라니까? 거봐 옆에서 쏘잖아 오, 닭대가리 승, 너좀 치는구나. 너는 내가 끝까지 살려줘. 살릴... 나야야, 여기 살아본다. 저거 정리해라. 잠시 후 저기 차를 타고 붙었어요. 가라, 닭대가리. 오, 야너좀 치는구나. 너는 내가 한번 끝까지 살려줘 볼게 그래. 너의 재능을 마음껏 뽐내보렴. 음. 닭대가리는 실력도 좋았는데 예능감도 상당했어요 <웃음> 아 이거 투샷 레전드네 아... 티비 동물농장이야 뭐야 이거 <웃음> 야 가자 야너너너넌 싸워야지 뚝배기 써 이거 넌 이거 써야지 이거 쓰라고 야 이거 어 이거 써야지 그렇지, 가자. 출발, 그렇게 닭 대가리와의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앞에 적적적적적... <놀라> 야, 너 졸았지? 정신 차려 집중, 집중 앞에... 앞에 저기 있다. 집중해야지.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놀라> 같이 있는 동안 저도 모르게 정이 들었나 봐요. 닭대가리를 죽인 저놈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겐 총도 없고 헬멧도 없지만 시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시포를 차에 붙여서 적과 함께 먼지가 되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티밍으로 인하여 게임 이용이 정지 되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위하여 고객 지원을 방문해 주세요 이원 시... 끝!